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폴드3의 케이스 슈피겐 브랜드의 반자동 힌지 풀커버 케이스 슬림 암어 프로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G폴드2가 출시될 때 최초로 힌지 풀커버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폴드3에서는 색상이 블랙 한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폴드를 처음 쓰는 거라 케이스도 기대가 되네요 일반 케이스보다 제작 난이도가 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케이스처럼 그냥 폰만 덮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가격이 많이 고가입니다 지금 판매되는 가격은 약 9만 원대 너무 고가의 형상이 됐죠 저도 폰 케이스를 지금까지 사면서 이 정도의 가격을 준 케이스는 얘가 처음입니다 그럼 제품 스펙을 알아보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케이스 본체가 있습니다 그럼 본체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게 후면 케이스고 이게 전면 케이스 같습니다 우선 외관은 단단한 pc 소재로 되어 있고요 무광 블랙으로 폰하고 비슷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기가 닿는 부분은 tpu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탈부착을 해도 상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서리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에어 쿠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에는 이렇게 기기를 잡아주는 논슬립 테이프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익스트림 임팩트 폼이라고 해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격 흡수를 90% 해서 기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제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 은 누른 자국이 생겼다가 바로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게 좀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케이스보다 살짝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면 커버인데요 이것도 TPU 소재로 되어 있고요 힌지 보호 부분도 이렇게 탄성이 있습니다 무게는 전작인 폴드2 때는 58g 이었고 지금 폴드3 케이스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51g입니다. 약 7g 차이 정도가 나고요. 전작보다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두꺼워서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폴드는 소중하니까요. 휴대성과 디자인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음, 이거를 좀 추천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에 휴대폰을 많이 떨어뜨리는 분들에게는 어, 이 케이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폰에 케이스를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장착하는데 좀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걸 제거를 할 때도 생각보다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케이스를 씌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커버 스크린의 엣지 패널은 사용을 좀 포기해야 를될것 같습니다 이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어, 손으로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와 같이 카메라 부분은 보호가 잘될것 같습니다. 톡쳐나온 카메라가 쏙 들어간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 손에 졌을 때는 어 두께감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폴드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보호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커버 스크린 전면에 물체가 닿지 않는다면 깨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폰을 펼쳤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를 감싸고 있는 이쪽이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인데 패턴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미끄럽지도 않고 그립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때도 케이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많습니다. 케이스가 없을 때는 조금 이렇게 눕히면 은딱 넘어갔는데 케이스를 끼고 나서는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힌지를 감싸고 있는 이 케이스는 이거를 앞만 이렇게 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을 폈을, 폈을 때에는 이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엣지 패널을 이용할 때는 아무런 간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꺼운 케이스를 씌우고도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켜놓고 여기다가 워치를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워치를 올려놨는데 어,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두꺼운데도 충전이 잘 되고 있네요 우선 케이스를 봤을 때 어, 제품의 마감도가 너무 좋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지금 몇가지가 보이는데 만약에 S펜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바닥에 두고 S펜을 사용할 때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힌지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태블릿 거치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어이 힌지 커버 때문에 거치대 장착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많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은어 무슨 흉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